요즘 피파 극혐이야? 인정하지, 음. 아, 진짜 요즘 피파 애들이 과거에 비해서 지금 거의 타이어 그, 이제 그 훈련할 때 보면 타이어 뒤에 매달아놓고 이제 막 뛰어댕기고 하잖아. 진짜 그 수준이야, 애들이. 겁나 무거워. 말이 안 돼, 진짜. 아 너무 무거워. 거기다 키렉까지 걸려버리니까, 와. 아, 맞아, 맞아. 패스픽 겁나게 많이 나고, 전개속도 진짜 겁나 빠르고. 말안 돼, 진짜. 이게 피파냐? 하, 진짜. 아니, 비 피파는, 피 진짜, 피파3 때도 그렇지만은, 가면 갈수록 엔진이 이상해져. 음. 이래놓고 피파5가 나온다? 아 그냥 피파4... 물론 초반에는 피파5 나오면 이제 사람들 많겠지. 어, 피파 3에서 피파 4로 왔었을 때도 그랬어. 그랬다가 점점 점점 빠지게 됐죠. 어, 그러다가 지금 이 모양이 됐는데 여기에서 피파 5가 나온다. 더 극혐이 되지 않을까? 음. 차라리 그럴 바에 그냥 그 뭐냐? 위닝? 위닝인가? 그 뭐지? 저쪽 외국 게임? 콘솔 콘솔인가? 그런 걸 하지. FM이나. 야, 차라리 내가 벤투 감독이라면 어, 그런 느낌으로 다가 차라리 내가 벤투 감독이라면 하면서 이제 FM으로 내가 대한민국 팀을 갖다가 키우는 거지. 아, 야 근데 진짜 내가 마에 감독으로 한다고 하면은 진짜 우리나라 그냥 나 무조건 투톱 세워가지고 손흥민 그 다음에 황희조 투톱 바로 바로 세워버리고 황희찬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동준 세우고 이동준 아니면은 권창훈 세워버리고 그 다음에 이강인 중앙에 넣고 정우영 넣고 황인범 넣고 그런 식으로 딱 이제 CDM이랑 CM 딱 맞춰놓고, 그 다음에 센터 라인. 김민재 무조건 박아버리고, 김영권. 그 다음에, 얼비, 엘비 뭐 알아서 챙기고, 음. 그 다음에, 조현우 아니면은, 김승규인데, 아마 나도 근데 김승규 쓸것 같아. 음. 그런 식으로 김승규 딱 써가지고, 이제 후방 빌드업이 아니라, 나는 이제 중앙 빌드업이지. 중앙에서부터 거의 이제 손흥민한테 좀 패스로다가 전개를 하는. 그 그러니까 이강인이 밸런스가 좋잖아. 그렇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 밸런스로 인하여 이제 어느 정도 버텨주면서 정우영이라든지 이런 애들 밸런스 좋고 황인범 황인범 솔직히 크로스 좋잖아. 그러니까 이제 크로스로다가 이제 손흥민한테 쫙 찔러주고 황희찬이라든지 이런 선수도 괜찮으니까. 그렇지 키만큼은 다야신이지 피파부 음.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뭐 부상 당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또 이제. 선수들 몇명 좀 바꿔주고 음뭐 주세종이나 아니면 뭐고유한같은 그런 선수들 되게 많죠 진짜 뭐 아니면은 내가 제일 바라는거 어 진짜 대한민국 축구에서 제일 바라는거 나 거짓말 안치고 진짜 이번에 CM에 기송용 캡틴키 다시 왔으면 좋겠다 진짜 캡틴키 복귀하면은 지금 대한민국이 진짜 거짓말 안치고 후방빌드업 가능해 캡틴키가 오면 후방빌드업 무조건 가능해 근데 요즘 에 FC서울에 경기를 안 봐서 그렇긴 한데 어... 진짜 후방밀드업 싹가능인데 김민재도 잘해주지 맞지? 은퇴 그게 국대만 은퇴했지 지금 만약 국대로 다시 복귀해라 이러면은 사람들 진짜 국대 안 보는 사람들도 다봐 어.